어떤 걸 누르면 쉬울까? A부터 볼까? 얘를 놓을까? 얘를 놓을까? A로. A로? 그렇지 0.1을 놓으면안 되시겠지 얘를 아, A로 아, 두고 까 아, 근데 얘는 또 지금 곱하기 얘가 지금 얘 내비니까 응 음. 얘를 A라고 두고 응아 2의 2이라고 두고 얘는 누르고 다시 그냥 A라고 두고 비비비비비라고 그냥 보면은. 응, 라고비라고 근데 지금, 반응 전체 기체 부피가 3이에요. 응. 근데, 부피 주는 안전하죠. 반응 전이라 한 응. 반응 전도기체 부피가, 전체 기체 부피가 3이라는 건데, 부피는 몰수비에 비례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 그러면 2A 플러스 B가 3이고 너무 잘했어 베리 굿 진짜 베리 굿 짱이야 여기다 너, 너, 너가 너 써가지고 아 지들 풀까 했는데 잘했어 잘했어 <웃음>